예수님이 육적에서 패자예요 예수님이 또 죽음을 당하는 이런 것들이 다 결국 여러분들은 패자의 죽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나는 다 이루었다 그러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그것은 모든 백성들이 거듭나 다시 태어나는 그 깨달음을 전한 것그 자체가 나는 승자요 나는 할 일을 다 했다 얘기하신 겁니다. 영혼의 구원을 위한 것을 다 했다는 거예요. 뭐 나도 그래요. 뭐 못된 짓도 하고 뭐 여러분들의 눈살 찌푸려진다고 저러지만 나는 성공을 했다. 그럼 제가 지금 성공한 게뭐 있어요? 없죠. 그런데 뭐냐? 여러 분들이 거듭나고 구원의 길을 가고 십명 10개 10개의 관문을 통과할 수 있는 그 진리를 나는 깨우쳐줬다. 그게 바로 제가 성공한 거예요? 패한 거예요?